안녕하세요 오늘은 움직이는 물질을 따라가게 하는 트래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루는 지금 튜토리얼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어.. 지금 저가 걸어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거는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아프리카에서 살다오신 분과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물어보고 정보도 얻고 어, 이야기도 나눌 겸 지금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고 있는 중에 만들고 있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오늘은 튜토리얼을 진행을 합니다